여기 위에 라끝 그거 어디 갔어? 뭐 달래랑 아니, 밑에 맞네. 맨 밑에 있나 <웃음> <웃음> <웃음> 어머, 세상에 달래 봐봐. 여러분, 달래장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럼 우리 어때요? 달래장 만들 줄 아나요? 달래장 달래장을 만들어서 일단 김에 찍어 아, 먹으겠습니다저큰거만 그... 작은 게또 필요하니까. 네? 잠깐만. 이거 갖다 주고 어디 가요? 그거 갖다 주고. 달래장 부르 갖고 올라. 어 그래요. 그러면테이션 갖다내, 그래. 그래. 그래. 갖다, 갖다 주시고 프라이팬도 네. 갖다 주셔야 돼요. 식용유도, 식용유도 가져와야 되고요. 깨소금 응. 저 어, 저기 간장 뭐. 깨소금 간 아, 깨소금이랑. 응. 간장도 있어야 돼. 국간장 말고 간장 그래요 샬로 샬로 샬로 샬로 아니다 아나 감자 이렇게 깎는 거 너무 싫은데 나는 감자 이렇게 깎아, 깎는 거 너무 싫어. 이런 거. 응. 음. 난이새 깎는 거 너무 싫어, 이런 거. 되게 좋은데. 샐러드, 이거라. 샬롬 샬롬 오늘 달래간장에 김살서 쑥국 드실 예정이에요 어, 그래서 반찬은 그래도 또한 개는 있어야 될것 같아서 냉이무침이랑 감자 감자 조림 아 감자 저기 뭐야 볶음 할 예정이거든요. 샬롯 음. 샬롯 아, 아 노래가 너무 너무 슬퍼 나나리 나나 아 옛날에 언니가 너캐로 산에 많이 갔잖아 기억나지 언니 얼굴 그지 애기야네미케로 산에 많이 갔었는데 언니 기억나지 근데 요즘에는 쑥도 아무 데서나 못 캐자 그죠 그 쑥도 아무 데서나 못 캐자 우리 때는 뭐 들판에 나가 있는, 나가면 쑥 아무래도 캐고 막 그랬거든 근데 요즘는 아마 이런 것도 다못 못 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홀라 지금 먹고 사는 지를 자신 있나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게스트 때문. 요리 개새끼가 누군데요? 요리이랑 간접봉을 체칼로 있는데아 근데 체칼로 이니까 뭔가 뭐 으그러지던 느낌이 들으니까 마늘이요 와, 언니는 영원히 하는가 봐요. 아들이 진짜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가져왔어요, 진짜. 맞아요? 아, 비닐장갑. 아, 갖고 왔어? 어, 아니, 괜찮아요. 비닐 위생, 비닐장갑 없이 합시다. 그냥 앉아요. 이걸로 앉아요. 앉아요. 우리 세면서 먹을 건데, 뭐 먹자. 앉아요. 응. 이제 밥 다될 때까지는 2시간 49분 걸리거든요. <웃음> <웃음> <웃음> 어머 이 배경이 너무 이쁘다. 막 나무 있고, 어머머 어머, 뒤집어져. 어머, 프로 요리방송 같네. 어머. 샬롯 샬롯. 조금 많이 이거 좀 지저분한 것만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샬롯. 샬롯. 달리간장 먹잖아요. 네. 먹어봤죠? 네. 언니도 먹을 줄 알죠? 네. 먹어봤어요? 네. 음. 그래도 자기 기호가 있을 거 아니야. 달래 간장에 뭐 넣어줄까요? 밥 비벼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든요 맞아요. 달래랑 땡초. 응. 음. 어, 음. 어, 음. 이렇게. <웃음> 이거 옛날에 이거는 인공 달랭가 봐. 달랭이가 이렇게 큰 달랭이가 많지 않았거든. 우리 어릴 때는. 그래서 이거 내 산에 떠들어 갔었어, 우리. 얘를. 근데 얘가 달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땅속에 있으면 똥껌. 요 위에 보면 달랜지. 알죠? 달랜지. 잔디랑 비슷하게 아, 아니야. <웃음> 위에만, 그 밑에는 얘가 안 보이잖아. 위에 아, 그러니까, 만 이것만 보고 알죠, 달렌즈를 우리는. 오, 어, 진짜? 이게 살짝, 이, 약간 파같이 광택 그런 게나요 이게. 음. 그것도 잔디 같은 그런 광택은 아니에요. 어릴 때 이게 많이 보니까 우리는 알죠. 캐러다니고 하잖아요. 얘가 쪽파 같은 애인가? 다른 건가? 그냥 향, 향이, 향. 맞아요. 어, 공사 아니고요. 쿡방 맞습니다, 아, 여러분. <웃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쿡방 맞아요. 저 쿡방이에요, 쿡방. 국방. 달래장, 뭐, 김에 탁 사먹거나. 그소면 그거 할때 먹어도 맛이 굴소 어, 엄청 맛있어 메뉴는 쑥국이랑 달래장에서 <목> 어. 밥 비벼 먹을 거예요 응. 그릇이 못썩없거든요 뭐 요거 자 그럼 달래장을 만들건데요 달래장은 간단해요 넣든가. 아, 음. 음. 간장이 들어가요. 간장. 어, 요만큼. 한... 네 숟가락. 담아 <웃음> 봅시다. 참기름이 없네요. 어, 참기름이 있어요 네. 참기름. 참기름. 저만큼 반 숟가락. <웃음> 마늘 마늘 적당히. 앤드 <웃음> 깨소금? 음. 깨소금. 오, 와우. 어. 깨소금? 어 와우. 깨 어디 갔지? 깨 갖고 왔는데. 어. 어. 동그란 통에 들어있어. 깨 넣었어. 어 어디 갔니? 아 여기 <웃음> 와초가루. 후한 숟가락 두 숟가락. n 밀. 아밀안 했어. 액젓 설탕 없어요? 설탕 안 갖고 왔나봐 올게. 아, 설탕 없으면 이으면 돼요 있으면 설탕 있으면 좋데요 설탕 갖고 어차피 불소관하고좀 갖고 왔그 우리 이거 덜어먹을 그뭐 그릇도 그 갖고 와. 샬로 샬로 샬로 랜. 여기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두이다 <목소득년이다>. 어. 이거랑 김만 있으면 밥한 숟가락 딱하게. 쑥이요? 구매하신 거죠? 직접 뜯은 거 아니고. 내 얼굴 왜 탔는지 보이죠? <목소득> 오늘 달바지에서쑥 드시 실쑥먹아요 도로가에 있는 쑥은 먹으면 안 된다던데. 매연먹고 자란 숯이야 우리 어릴 때는 공기가 좋고 좋아갖고 그랬는데 이거 요즘에 하우스 다 키우지 않니? 음... 나막 중학교 때 길에서 쑥 뽑아갖고 집에 갖고 가갖고 엄마한테 된장찌개 에 넣어달라고 그랬어 이게 아무데서나 잘 자라도 많냐, 여러분. 막, 기에도 있고. 오이갓 oh <웃음> 아니에요. 원래 <웃음> 달래. <몰래> 달래가, 달래 <웃음> 이렇게 물이 많이 생기면 안 좋아요. 그래서 나는 좀 뻑뻑한 달래장을 좋아해서. 그렇지 않아요. <웃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볼래요 잠깐만요. 어아 잠깐. 그릇이 없어. 어 없어도 돼요. 싸먹어볼까요? 달래? 어아 잠깐. 오, 고추만. 여기 우리 매실액 너무 맛있는데 매실액이 없으니까 이렇게 먹어요. 먹방 시작하도록 할까? 습 먹방 시작하도록 할게요. <웃음> <웃음> <웃음> 맛있어. <웃음> 어때요? 지금 나간 시어머니가 돌아오겠어. 아, 면회 중. <웃음> <웃음> 네, 시어머니 돌아오면 큰일 나요. 그래서 나간 돼지게 됐어. 얘랑 이제 김이랑 싸먹을 거고요 이제 샬러 샬러 감자볶음은 너무 얇게 하나 해 되거든요 적당히 볶을 때 힘들더라도 두께가 밑게 하면 어, 괜히 먹었어. <웃음> 왜? 뭔 느낌인지 알지? 계속... 어, 응... 음. <웃음> 입건 들었어. 아! <웃음> 맞아, 윤유나... 더 배꼽 받았어. 시동을 걸었어. 달려야 돼. 음. 지금 생강자라도 씹어먹을 판이야. 이거는 또 밑반찬이 없을까봐 밑반찬 하는 거예요. 음. 음, 아이 오늘 쉬는 날인데요. 아이가 왜 그만둬요? 음, 아이 혹시 아이 그만둔 건가요? 누가 누가래요? 러블링 님이. 저1발년에 죽여버리고 싶어요. <웃음> 가금퇴근했 죽여버리고 싶어요. 안나 그만 좀. 아니 혹시 그만뒀으면 왜? 1발년라왜 <웃음> <시바려라. 웃음> 연락해서 뭐 <웃음> 하려고? 아니 왜? 아 혹시... 오늘 아 오늘 백화점에서 갔대요. 아 미안해요. <웃음> <웃음> 백화점 응? 그만둬 야갈수 있는 거였어? <웃음> 오 미안해요, 러블링 님. 갑이랑 갔나? 백화점을? 백화 아이 아닐걸요? 목에 쪼가리 쪼가리가 있다고? <웃음> 아이 아닐걸? 아이 전에서 물어봐요. 쪼가리 아이는 이제 설마 아이가 백화점 다니는 애가 아니야. 맞어. <웃음> 우리 아이는 명품 안좋아하잖아요. 목에 쪼가리가 왜 있어? 다리만 보고 아이라고 착각한 거 아니야? 에휴. <웃음> 진짜 쪼가리 시히 오는거 아니야네 <웃음> 아우 걔가 그럴리 애가 아니 응. 쪼가리 시히오 어떻게 해요? 그, 그 아이도 뭐 섹스 라이프는 질자 같죠 음... <웃음> 어릴때 어릴 초롱이는 그렇게 쪼가리가 씹히 오대 <웃음> 그죠아 진짜 얼마나 씹혀왔는데? 아 졸라 씹혀왔어 약간 감자채를 좀 두껍게 썰었거든요 일부러 어? 어? 쪼가리 씹히는 게 뭔지 기억이 안나아 그렇게 쪼가리가 씹혀왔어 남자 새끼가 무슨 어, 아, 뭐 얼마나 아 쪽쪽 빨아댔는지 이제 쪼가리 씹는 이유가 뭘까? 응? 내 거라고 도장 찍어 놓는 거고 근데 사실 쪼가지가 딱히 나쁜 건 아니야 그래 그뭐 어, 오늘의 메뉴는 달래장 쏙국 그치 그런 식민거죠 내거라는 도장가 그럼 나도 가 손님들 쪼가리가 시발이다. 아니 그 가게 오는 손님 중에 조금 잘생긴 오빠가 목에 항상 쪼가리가 시끄러 있는 거야. 음. 그래서 오빠는 볼 때마다 목에 쪼가리가 음. 있네. 근데 어렸을 적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그걸 항상 갖고 다니래. 왜? 하도 오해를 많이 받아. 아, 점인 거야. 빨간 아, 점. 아.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여기 빨간 점이 이렇게 있더라고. 진짜 쪼가지. 리 그럴 수 있지. 이럴 수 있어. 진짜 나는 내 손톱으로 못긁고도 쪼가리가 싶어요 보니 피부가 센스티브해서 그래 이게 빨간색처럼 빨간색이 이렇게 생겨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 피부가 안 됐어 남편이 음, 이제 요거는 끝났거든요 포켓만 하면 끝나요 예. 자그 다음에 이제 쑥국을 끓여볼 건데 냄비 를 준비해 주시네요 하고 <웃음> <아이고, 웃음> 음. 죄송합니다. 얘, <웃음> 너, 시집 잘 가고 있다. 보자 어제 대구 거야. <웃음> 음. 죄송합니다. 여기 홍합에 보면 이, 살짝 마셔보잖아요. 그럼 안에 이 홍합 껍데기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 집을 내가 자주 가는 이유가 사람이 직접 참여가해어요 <웃음> <웃음> 가스가 왜? 가스 있잖아요. 무단가스예요 아, 한개 밖에 없어요? 네. 저 안에 있는 것도 채워져 있는... 거. 물이 정도가 돼요 네. 물은 이걸로 다 섞지. 홍합 땡초 투하 르을를갖고 와서 이제 치워볼게요. 네. 이거 박스 내내놔요. 내내, 뭐 네. 우리가 니라서 어. 다 했거든요 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들깨가루가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난 들깨수제비, 들깨칼국수 다 좋아하는데 안좋아하는 사람도 엄청 많더라 들깨 들어가는거 들깨? 응 어, 들깨는 뭐에 도 맛있는데 고소하네 알겠어 들깨 좋아해 들기름도 너무 고소하지 않나 들기름은 김구워서 먹으면 도둑냥 도둑냥 아 어, 이거 근데 이거 언제 다 하고 있지 이거를 불도 없어가지고 지그지 옛날에 보라지까지 <웃음> 알바했을 때 스타킹 손에 끼고 이렇게 숟가를 끼고 고춧가루 다 쓰시죠? 네 이제 양념은 네. 아 양념 미리 해버리면 되죠 그죠? 된장 크게 한 스푼 두 스푼 아래 한 스푼 반한 스푼 반이래요 여러분 어머 된장 냄새 맛맡았는데배고궁금하 <웃음> 숟가로 아, 날씨겠다. 근데 이게 뒤집어지네. 액젓. 크게 한 숟가락. 음. 여 지금 안았는 거예요? 고춧가루, 장? 아, 여기. 깨가루 미리 다 써버리자, 여기. 망했었고된장통 <웃음> 됐어요 가져가도 되겠어요 이거은또 먹었다 뭐 놓고 딱딱 다 갖다 놨다 저쟁반줌도 거기 쟁반 있죠 되거든요. 도마가 도마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마말정마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넣어말정요넣말 정말, 정말, 정말, 정요 정말, 정말, 정말, 가말 정말, 정 녹음해서 바로 밥먹도록하겠습니다 완한 것같아요 네. 마법의 약은 잠깐 놔둘까요? 마법의 약은? 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설탕 필요 없죠? 이거 다 갖고 가나? 일단 끓어야 되거든요. 어머머머머 이제 네, 여러분, 감자 좀 볶도록 할게, 할게요. 어, 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드시는거 맞죠 어어 맞아요 이거 금방해요 다했어 금방해요 이거 금방해 진짜 세 개를 다 빼자 집한 대로 움직여 제가 <웃음> 잡아, 이쪽 잡아드릴게 이렇게 오 머리 좋아 역시 조금 아까 뿌렸는데 다 아, 양념 해놨어요 그기 면을 안넣네요 제가 아 뜨거워 아 <웃음> 뜨거워 <웃음> 어머 어머 왜 왜왜 아돈 받았어 누구한테 돈 쓰고 누구. 어? 아 돈이 왔어 네 그래서 초코 광고를 훔쳐온다고 주셨어 그렇죠. 어 조심해요 바로 조심해요 너 오은 오마이마로 는데 아, 이걸로 갈게요 키워야돼요 하여튼 이키워야든요 하여튼 데리고 있까요음맛있잡접나가봐음 맛있다 액젓을 넣었나요? 아니, 말하는 거. 아, 네. 액젓 맛이니까 맛, 아, 액젓 넣으니까 맛있다. <웃음> <웃음> 아, 덥다. 안 네. 아이가 아니라 아라씨였어요. 아라 창원가 있는데요. 다이었어여러 접시 갖고 왔어 <웃음> 누구야? 아, 나라였대? 나라가 창원에 있는데 창원백화점에서 본거에요? 창원백화점이 누구야? 아 뜨거워라 아우. 나는 얘가 간이 맞는데 이건 어때? 신고 음, 좀 신거운 신거워. 음. 그리고 된장이 더우면 려나 안에 날씬거지 있으니까 마지막에 가자. 예, 그렇죠. 앉아요 이제 밥을 뭐하냐니까. 자, 우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어요. 밥안먹을래 <웃음> 손이 너무 뜨거워서. <뜨거웠어. 웃음> 내가 방법이 없어서 가르쳐 줄게. 요 손톱으로 이렇게 잡아요. 손톱 잡아갖고 빠른 빠르... 이기에서 빠르게 이걸로 옮기면 돼. 그러니까 그냥 그 잡고 잡다할게. 인간이라서 도구를 이용하는 안 맞네. <웃음> <웃음> 밥 먹고 싶다. 밥이 필요하지 않다. 이걸이내려요 그리고 자 이제 밥을. 안먹었나요 밥이? 네, 어디? 소식이 없네요. 밥을 좀잘려볼까요 이제. 이건 갈래상이고요. 무고힘 에어컨 틀어요? 니 오 어, 김이에요 김김 생김 아이고, 그 누구 바다 누구 받다 누구예요 알아요 아이가 아니라 아. 어디서 부산 그니까 부산에서 나와 아, 쪼그라 웨스턴 다시 가져왔나 조그라 웨스턴데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 아니,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뭐지? 그걸 한번더 하면 연결돼 두 번을 받는데안 되는데 아. 꺼져 있는 건가? 통화 중인가? 배터리가 나갔어 차단 <웃음> 그러면 차단이 <웃음> 였습니다 어머네 전그아 아니죠? 어. 그래요. 아에아 없네요. 음. 맞다. 네. 이거 찍올게요윙벨 이거 지금 굉장히 야들한데 아니, 아니, 뭐? 아니, 아니요. 아, 그냥 그러지 마. 뭐? 스뭘 넣다가고? 까 아니요. 그 방금 좀 빼놔줄 빼는 건들이거 저쪽으로 좀 빼놔라. 아니라고요? 음. 어, 어. 일단은 가는 간을... 신고는 지말해야 돼요. 너 어디야? 영원 너무 싱겁거든 너 오늘 백화점 갔어? 아 아니지 안 갔지 백화점? 어어 어, 그래? 아우 알았어 끊어 아우 방송에서 노력을 봤는데 목에 쪼가리가 잔뜩 씹혀있다면서 막 그러는 거야 시청자가 전혀 차단 너 목에 쪼가리는 없지? <웃음> <웃음> 개반점. 아. 내일 출근했는데 뻘겋게구만. <웃음> 뭐라고? 아 아빠 안방이야. 알았어 자. 아왜 그래? 창원이라잖아. 그래 러블리야 채팅하다만 더 쳐봐. 영원이 용구차 단해야 되니까. 집 공과일구만. <웃음> 안방에 안방에서 받는 거라. 아. 왜 그러는 거야? 안신 거예요? 안신 거예요. 맛있어요. 그래요? 안 말아서 뚝딱 먹고 있어. 갖다 주고 와요. 감자 볶음이 왜 이리 맛있는 거? <웃음> 아니 액젓을 넣는 게 훨씬 맛있네. 소금 간한 거. 다리 걷지셨다 미안해, 아유 먹어서 그래 아유, 너무 싸게 참관참들이또많또 c e 지이 t 먹 e o n 먹는 f t 서 e one 여 f the one of the one of the one of the one of the one of t 여 e one of the one of the o 아우 씨발 맛있어 야야 한숟갈 떠먹어봐 간이 아우 이네 숟가락으로 먹어봐 아니 언니 감자볶음이 이게 맛있을 수가 없어 먹어봐 와아 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맛있지? 응 아, 뭐야 아, 딱 됐다. 네. 아우 아까, 최고시다. 아까 간을 더 했으면 그렇게 일야 그랬어요. 응. 그냥, 그냥 아우 보니까 그러니까 최고시다. 아우 구수하다. 쑥냄새랑 막 된장에 <웃음> 막아자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이제 식사 준비가 끝났거든요. 여기다가 액션 넣어. <웃음> 또 여기다가 넣어. 이제 반만 있으면 되는데 향이 뒤집어진다마 한테까지 언니 간식할 까 먹어봐야죠 어떤가요? 고 간식할 까 먹어봐야죠 가 다시 안 했거든요 됐어. 서 응. 달래가 너무 맛있다. 어머 얘 김에다 감자. 저번에 먹었는데 맛있다. 아 밥이 안 되고 지랄이야. 내가 먹을 수가. 시간 눌렀죠? 어 밥. 이거 갖고있더라고 먹으라고 준거 맞죠? 밥밥밥 좀. 레장을 넣어서 밥 음. 밥이 없어 밥 주세요 인사고해어요네 응. 응. 아 언니 문 닫고 가 <웃음> 되게 빠른 언니 고추 조심해요 언니 네. 예. 시사 멀었어요? 네 아직 10분도 안 떴어요 아 씹으라 이제 햇반 사보라고래 햇반 또 주자 햇반 하기로 나눠 먹고 있다가 두개두 개로 어, 두두 어. 그게 낫겠다 밥통 씹어 밥될 때까지 언제 기다려 너희 쌍년아 너는 삐삐야 이 개같은 년아 너 진짜 너무 <웃음> 넌 삐삐한 년아 회속 안했나? 언니 네? 언니가 밥안쳤죠네 회속을 눌렀어야죠 두번 음. 어 언니 먹방에서 나가래요나가요 어, 한입은 n 뭐 even, e 진짜 언니 이거 하나 v e n 때도 어떻게 내 모든 이런이다이 이런, 이런 v 로 돌아가는거 진짜 부조리한거 같아 v e n even, e v 그 n even, even, even, even, even, e 언니 진짜 v e n even, even, e 요 e n even, e v e 하기 <웃음> 맞아새우스는싸주게해야죠 <.CA> 맞죠? 맞죠? 어. 사요. 드릴게안 사요. <reasonable expression> 안 돼요. 감사합니다. 키키키. 님 3만 원 감사합니다. 땡큐 so much. <keiner> <Stockham> <한> 오늘 오늘도 틀어질까? 어떡하 나오네요. 10분 1 0 떴어요. 아우. 야, 10분 떴어. 그냥 먹으면 안 돼? 음, 뜸이 들어야지, 형제님. 뜸안 들면 안 돼? 뜸안 들면 약간 설익은 느낌이 든다. 아, 나 먹고 싶어. 미쳐버리겠다. 다음 콕빵 그거 했죠. <웃음> 다음 콕빵. 언니. 육개장. 육개장 언니 정말 잘 그래요. 응, 육개장. 게장 졸라 일 많은 거 알죠? 닭게장으로 딱그일 더만 닭 <웃음> 삶아갖고 일일이 째야 돼. 딱둘다 <웃음> 음, 다 비슷한 일인데. 아니면 삼계탕 어때? 요 백수. <웃음> 월남쌈. 오. 이거 달래 이거 보여드릴까요 비주얼? 보이나? 보여요 다른 회 어? 이런 느낌이 육개장 언니 더 죽는 거아니에요 <웃음> 맛있는 육개장. 고기 안 들어가도 되니까 버섯, 버섯 많이 들어간 개념이다 표고랑어저 발등 지읍은 안 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날개? 망간에 팍팍 날라갈거예요어 응. 시원해 <웃음> 리플레시 감뽕 <강봉> 맛있다 <웃음> 어, 너무, 너무 시원하다 이거 뭐야 예 우리 선인장 볶음 뭐 해먹을까 선인장 볶아줄까요 맛있어요 볶음이 진짜 못먹어어 언니 <웃음> 선인장 볶아 드릴까요 아, 그래 언니 딸내미잖아 딸딸이 됐어 <웃음> 아, 브랜드예요 뭐가 미치? 뭐가 브랜드인데 잠바 언니 잠바 음. 이 모자도 브랜드예요 이미 도망가 쓰드기야 <웃음> 이거 그 거기다 넣무하고 맛있겠다 잔치국수 위에 <웃음>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조금씩 먹어요 얘는 짜지 않은데 이건 안 짜잖아요. 음. 왜와서. 맛있어요. 음, 밥이랑 먹을 거. 밥이랑 먹겠어요. 음. 야, 근데 저거 진짜 헤데도 너무한다. 밥도. 한번 눌러야지 이렇이 되는 거렇아 이렇게. 이렇게. 또 우리의 렇게이렇이또 길어지는 이렇또나가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어! 이이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저 맞시장이 반찬이 래잖아요 왜냐면 우리 가게 어. 삼촌들이 정말 느리기로 전국에서 소문나 있잖아요. 맞 그러니까 이거는 음. 몰라요. 그죠? 음. 우리 삼촌이 전국에서 느리기로 제일 그 소문난 삼, 삼촌들인데 이건 아무도 몰라요. 이 경쟁은 누가일까요? 욕돔? 밥통아 힘내! 남았다 먹고싶어 미쳐라 며칠 걸렸어 요 근데 맛있어 감자치김이 아니 감자 볶음이 간이 너무 잘 됐어 6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우리집에 액젓을 안쓰는데 엄마한테 한번 추천을 해봐야겠다 액젓좀쓰라음 먹방요정님 나랑 상식을 썼구나 몇년 전에 나 젊었을 때 사진이네요 어! 어, 뭐, 어, 어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이 옷은 뭐예요? 공주 셀카 사진 아니에요? 아니, 아, 아니. <웃음> 여기 뒤에 뭐라고 뭐라 적혀 있어요? 팩이 있어요 B.I.G.E. 뭐지? B.I.G. <웃음> I.G.B.G 아! 어. 4분 남았어 이거 태국에서 산 건가? 비싼데? 6만원짜리인데? 6만4천원 아, 내가, 옛날 태국가서 따기 세브라고 사라준건데 안가내 네, 우리 5월 달에. 어, 맞아 맞아아맞아맞아 내가, 내분이가 내가, 내 네. 네, 네. 이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밥 먹도록 할게요. 네 네? 네? 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 아, 계속 가 쟤한테 시선이 애기야 힘내 가서 국기안 모자라는지 물어봐요 물어보고 밥 공개 세개 갖고 와야 돼요 다가다 하는 거그만해 그 접시라도 바꿔면 되잖아요 접시? 앞접시 이거 어밥 풀면 되죠 어... 이거요? 네 청양고추 안 매워 근데. 그렇게 맵지 않아요. 야 예술이야 예술이야. 나라라라라란다 맛있다 맛있어. 얼마 전에 시켜먹었던 반찬가게 감자튀김보다 백배는 주번 다씨 거기서 나 식품 먹을래. 밥통이 이기나? 밥통이 이 수도. 보란색이왕 궁금하다. 고보라색이 뭔데? <목소리> <목소리> 왔다. 삼촌이 이겼다삼촌님 s o 이 What is that? 국물 많이 먹나요 o w I d 이 n t know. I don't know. I d o n 에 know. I don't k 요라어터 뭐 이거 팔팔 끓여갖고 지금 맛이 살짝 변했겠다. 더 맛있었겠죠? 음, 응. 제가 먹어볼게요. 들깨가루를 들... 듬뿍 넣은 쑥국. 쑥된장국. 이야하. 공주야 밥 먹어. 이날 빨리 밥 먹어, 밥 먹어. 어, 시원 이리 와, 밥 먹어, 빨리. 어 빨리 밥 먹어. 이거다. 응. 아니, 아니, 접시를 갖고 오면 되는데 됐어요. 그냥 밥 먹어요. 어. 아니, 아밥 먹어요. 다친 밥과 발레 잔을 넣고. 아니, 먹어요. 그냥. 네. 거안 보다가 요 네. 저쪽은 응. 남아있더라고요. 아. 오, 맛있겠다 여기 국도 래으니까더먹어이크를 하면서. 오, 마이크안 하면서. 오, 마이크를 먹어이크를먹어서이이 咱们也了了 잘 먹겠습니다 나 너무 맛있어 팔아도 너무, 너무 맛있게 먹어봐 그렇지 나 콩나물 어. 해장국 쑥 해장국 해서 파면 뒤집어지겠고 음, 아, 아. 이거는 말아야 돼 근데 안 말면 염지. 밥 쇠다 둘까? 이거 그, 이거. 근데 말면은 국 맛이 변했어 씨발 난 말하면 맛있으어 따로따로 먹는 게더 맛있는데 이거 김이거 어, 여러분 좋은 김이에요 이거 까먹기 좋은 음 이건 이거대로 먹고 아이 밥은 이 밥대로 먹고 사실 이렇게 요렇게만 해서 먹어도 뭐 집에서 맞잖아 그냥 이거랑 달래장만 있어도 될것 같아 감자 음... 볶은 같은 거 같은데 나는, 난 이것만 어도되 돼. 이거랑, 만약 김치. 아까 또뭐 넣었더라고. 냉이, 냉이. 근데, 슈분은다 끓이는 스타일이 틀리니까 각자 알아서 줘서 끓여먹으면 돼요. 또경기도 수국은 잔차. 허옇죠, 약간 음. 된장 안 들어가고. 그 뭐나요? 그 약간 두부 으깨서 넣고 쑥 넣고 음. 들깨 넣고 육수 내 가지고. 그것도 맛있겠다. 음, 말갛게. 이런 수국은 처음 먹어봤죠. 못지르지 음. 된 음, 된장국에다가 그냥 떠. 아. 음. 아, 아, 여러분. 회장님 감사합니다. 음. 이아 맛있겠다. 맛있어요. 어, 현남. 아짱 t h a n 뭐 현남 어, 아 타지에서 응. 이런 음식 먹고 싶겠다. 언제 와? 저는 말갗에 끓는 기억만 나요 음. <웃음> 맛있다 <웃음> 어, <웃음> 어, 굉장 o don't l i k s t r o 진정맛이 안 나서 먹어서 금방 배고프고 빼불려고 네. 뉴스 보니까 시켜먹으면못할기다 진짜 눈치 <웃음> 음 눈치 보음나 뉴스 보고 응, 어 봤어 언니 응. 어제 그래서는데안 시켜먹었지도 않았어 나도 봤어 어 <웃음> 도망가 맛이 나지만아씨발년냄새 <날구만>. <웃음> 그래놓고씨발녀나아 무슨 음식 장사 난다고 지랄이야 씨발년들아 아니 그 음식 해갖고 씨발 니가 참먹어라씨발년아 음, 그래. 그, 그러잖아요 이거 본인도 이거 밥해서 드세요 그러니까 먹습니다 그러죠 그럼 그러니까 니만 참먹으면왜 <웃음> 이래 씨팔아 그럼 배달을 왜하고 지랄이야 너 맛있네 매일 음. 점매초 해주세요 칼국수 아 너무 맛있다 이거 먹 우리 그럼 가서도 해먹어요 우리 내일 가서 알겠죠? 내일 진짜 가요 가기? 네너 바람개 틀렸다가 나 따라갔다가 바로 쓰면 그거 출발하는 거예요 밥은 언제 자요 나만 안자아봐요둘다해서자는걸요 어디 뭐 자는 덴 잡아야 지 언니 안 잡아할 때 즉석까지 잡아야 돼 1박 2일 있죠? 음. 생각 좀 <웃음> 해볼게요 <먹어요. 웃음> 누구누구 가요 동해진 <웃음> 건 없어요? 미정이에요 <웃음> <웃음> 아. 근데 보디가는 있어요 보디가는 있어요 보디가들 누구야? 아니요. 유자보디가 what you got it. What g o 지금 철이에요 음, 맛있어 다 먹어요 뭐 국이 나오자마자 우리 한잔 버려졌어 파스타 어디 갔어요? 다먹었 내가? 잘참겠다잘참 지방 후기 파고 싶어 무식한네아또안되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감이 제일 많이 부는 동네 푸당아람당 훈장? 아저그시발려아 어머 제주도 큰손님이시니까 정답 맞췄으니까 빨리 뭐주세요 정답 맞췄으면 상품이 있어야지 질이래 <웃음> 질이라뇨 어머 은단냄새 주머니에 유통기한 지난 양계밥 아 너무 맛있어요 음. 미쳤어요 이게 진짜 미쳤어 맛이 먹으라고 나이지았어요 어! 아니요 그만 먹어야 돼 이런 데 <웃음> 네? 제가. 이거도 나도 서 비벼요 맞아요 맛있겠다 이로 어우 잘 먹었다 고추먹먹인데다더 넣어요 형님 맛있다 고기한 점 없어도 이렇게 다 이런 거 너무 맛있잖아 고추리 흰팥 다같이 만들어먹는게 맛있기는 해 맞아 응. 먹었을때도 뭔가 그치? 응. 먹은거 같고 좀 악부대끼고 맞아 뭔가 든든한 느낌이 응. 있는거 같아 왜그럴까? 음! 아직 다안 먹었어요. 아, 또 어떤 색미니 그러겠지? 언니들이 뭐 이렇게 먹었는데 공주는 얼마나 더 먹는다고? <웃음> 너무 딱이다 그리고 바데기처럼 국수에 올려놓으면 뭐, 너무 맛있겠구만 그때 아니 맞고 맞는 줄이지 잔치국수가 있으면 그 말아서 저건져먹고 오오오 온온맛있온어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온도온아온온온아온온온아아어온아아온아아온아아온온아온온온온어온온온온온온온온 저 액젓이 언니 멸치예요, 참치예요. 멸치. <웃음> 멸치. 응? 음? 오 맛있겠다. 생 밥에 반숙 올아반숙을 싫어한데. <웃음> 계란 하나 올려갖고 저 양념장에 다 비벼 먹으면 맛있겠네. 빨대 불 약하게 해서 한번 다 구워갖고. 그러니까요? 갈래가... 아니요 달래니까. 어 고추 맛있냐면 맛이냐면... 쪽파 맛은 아니고 되게 향긋한 풀 맛. <웃음> 그 향에 약간 봄 향에 먹는 거 아닌가? 어 응, 맞아 쪽파 아닌 쪽파 같은. 잘 먹네요. <웃음> 아 아니에요? 잘 먹는다고. 음. 막서이큰다 그냥 자연스럽 맛있어. 김이 있는데 우리 옛날 사람으로 <웃음>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아 이게 찐이야, 응. 진짜. 아, 나왔대, 뭐. 팔소 많 맛있어. 음, 맛있어. 먹을 줄 아냐. <웃음> <웃음> 음, 음. 아니, 제가 막 요리를 해먹, 만들어 먹게. 아니, 이거 할라 그래. 음, 달래장 맛있어. 어, 없어졌어. <웃음> 지 이것도 안할수 없잖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하나 빠진 <빠지면은> 거는 먹어주지도 않아 <웃음> 몇개더 <개나> 빼는 거야 <웃음> 그 정도면 의료사고 아니야? <웃음> <웃음> 마지막 잘 먹었습니다 하하하지하하라 오아 하지하하하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모모. 아뿅님 음, 고마워요. 아어 이상해. 어. 아. 아. 어. <목소리도 제가. 웃음> 이 크다. 대장님 감사합니다. 보고 배워 이것들아. 큐큐큐 반영이 가세요. 큐큐큐 에 아, 난 <웃음> 어머, 우리 뭐, 먹방, 그. 썸네일 방금 그거로 나오는 거아니겠아 <웃음> <웃음> 어. 너무 배불러, 너무 잘 먹었어. 이거. 아. <웃음> 음. 아, 네. 어. 어, 먹어? 네. 담배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이거, 이거 없거든요. 아니 됐어요. 진짜. 엄불 앞에 있잖아요, 음. 어, 너무 아까끼나, 이거 너무 맛있래가아까운 거. 맛있어요. 당근 튀가요. 언니 당근 튀고 와요. 또 여러분들이 봐 주니까 또 이런 요리도 하고 또 먹을 수 있는 거니겠어요 말이 뭐하겠어요